방금 의식을 회복한 환자가 힘들게 웃는다. 비로소 안심한 가족들은 그제야 밤쯤 웃고 반쯤 우는 듯한 얼굴로 서둘러 팔을 내밀고 감격의 포옹을 나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그렇게 우아하고 품이 있는 기상은 고전 영화에서나 가능하다는 걸. 60년의 동면을 끊는 냉동 인간의 각침은 솔직히 말해 자잘하게 민망스러우며 다소 추잡스럽기까지 하다 앞에 빗보시고 따라가세요 옳지 왼쪽 이상 없습니다 오른쪽 각막이 혼탁해졌네요 흔한 일입니다 걱정 마시고요 인공 각막 이식 스케줄 잡을게요 북면 패키지에 포함돼 있어서 추가 비용은 없어요 눈을 뜬첫 사흘간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내 몸을 이리저리 뒤집고 누르고 문지르고 까보고 찍어보는 신체검사가 이어졌다. 의료 스태프들의 지시를 반드시 의문을 갖지 말고 꼭 시키는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매번 신신당부를 했다. 60년 전 동면을 선택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때의 기술로는 살아남을 가망이 없던 이들이었다. 나도 3개월 시한부를 선고받은 말기암 환자였다. 그러나 그때도 사람들은 제각각의 이유로 동면을 선택하기도 또 하지 않기도 했다. 나는 전자였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과거에 두고 왔다. 눈을 뜬 나를 위해 가족이 생전에 맡겼던 앨범을 상담사가 전해주었다. 내가 잠든 사이에 점점 나이 먹어간 얼굴들은 아무리 보아도 실감이 잘 나지 않았다. 그러나 상담사는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내가 상실 이외의 것을 주제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을 때 상담사는 내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됐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만나게 된 재무관리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활기찬 어조로 내가 동면전 가장 커다란 금액을 묻어놨던 바이오주가 30년 전 상장 폐지됐으며 나름 야망을 갖고 세 번째로 커다란 금액을 묻어놨던 비트코인 역시 마침 일주일 전, 딱 60년 전반에반에반 토막으로 꺾였던 그 수준에서 그반에반에반 토막이 났다고 종알종알 알려주었다. 내가 화를 내야 할지 아니면 따라 웃어야 할지 헷갈려 잠시 입을 담은 동안 재무관리사가 서류를 한장 넘겼다. 선생님, 요즘 수형차 좋은 거 많아요. 한 2-3개월 쉬시고 취직하시면 너무 좋겠다. 이제 연금 납부도 제게 하셔야죠. 축하드려요. 하고 매번 자기 일처럼 기쁜 목소리로 확인해 주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의 손을 잡고 성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 따윈 내다버린 채 시원하게 오열했다. 자, 자 조심하면 안 돼요. 여기 시험 나옵니다. 강산은 지난 시간 동안 한국 사회가 겪은 변화를 가르쳐주었다 평균 50년을 자고 일어난 우리가 따라잡아야 할 변화는 끝이 없었다. 60년 전 냉동 캡슐에 누운 내게 엄마가 말했다. 다시 눈 뜨면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어? 음... 여행이나 갈까? 미래를 구경하고 싶으니까. 사실은 내가 더 이상 아프지 않은지 확인하고 싶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3개월보다 더 오래 살수 있을지를 말이다. 그렇게 솔직히 말하면 엄마의 마음이 더 아플 것 같아서 나는 여행을 가고 싶다고 애둘러 대답했다. 하지만 엄마에겐 미처 말하지 못한 내 마음도 허니 들여다보였겠지. 내가 동면에서 깨어난 지금 2,122년 한국 사회에선 개인의 의지에 따른 동면 선택이 합헌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지금 이 동면센터에 잠들어 있는 이들이 40만 명 정도 된다고 한다. 이 많은 사람들은 왜 미래로 가고 싶어 하는 걸까? 미래에 뭘 기대하고 있을까?